이티재와 썸을 탈때 밀당을 할수 있습니다. 만약 이티제가 상대방이 마음에 들었다면 아침부터 밤까지 끊임없는 연락을 할수 있습니다. 단, 썸 타고 있을 때 잠들기 전잘 자라는 친절한 톡은 안 보내는 것을 권장합니다. 왜냐하면 이티제가잘 자라는 내용으로 대화가 종결됐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. 따라서 이티재와 카톡하다가 어느 순간 대화를 일시 중단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아... 어제 카톡하다가 잠들었네 미안이라고 보내면 이티제는 아 늦게까지 연락하다 잠들었구나 그럴 수 있지라고 생각합니다. 이렇게 나름 합리적인 이유로 대화가 일시 중단됐음을 입증한다면 손쉽게 이티제와 끊임없는 연락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. 이유 i s t ASMR DOON TOTAL NEGGE a BENEFIT YOUL NU LEAL SUIT s u i t n a t b UCHUK SAN DAN CARD LUEL CLICK HAGA EAT HAJU SEYOR